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이제 11번부터 이제 문제를 볼 차례죠. 어, 이번 시간에 보는 문제부터가 이제 자산별, 즉, 그 자산의 그 취득 형태별, 어, 취득 원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뭐, 제, 저기 뭐야, 그 교환이라든가 또는 뭐 복구충당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죠. 예, 자본화 금융비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 어, 그 내용들을 하나씩 그 해당 그, 그 토픽, 따라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취득원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자산 교환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자산 교환이 됐을 때 취득원가 어떻게 할 거냐 예. 자 11번 문제 보면 공정가치가 3만원이에요 3만원이고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이 2만 5천원인 토지를 조선의 공정가치가 3, 5만원인 토지와 교환하면서 추가로 어, 현금 1만 5천원을 지급했다 이 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간평의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얼마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죠 예. 그리고 단 취득과 관련된 자사, 아, 제공한, 제공된 제공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며 결정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확하지는 않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잘 어, 봐야 돼요. 이 얘기 잘 봐야 돼요. 이 내용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정가치가 나오더라도 제공한 쪽 한쪽에 공정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 받은 쪽 공정가치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공정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정가치가 둘이 나와도 만약에 근데 여기가 더 명확하다 제공 한데가 명확하다 그러면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공 한데가더 명확하다 또는 제공 받은 게더 명확하다 그러면 제공 받은 게 명확하다면 여기를 보는 거고 여기를 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없더라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둘다 공정 가치 나왔대요 그러면 둘다 명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이말 뒤에 나오는 이 말을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사업자 실질이 있을 때 사업자 실질 이 없을 때는 공정 가치 필요 없죠 사실은 자 근데 어 여기서 이제 보면 간평이 토지 25,000원 짜리를 일단 가지고 있었고 장부가액이죠 어. 거기에 대한 공정 가치는 얼마냐면 3만원이래요 저게 그 다음에 조선 쪽에서 가지고 있는 거, 토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공정가치는 나왔어요, 5만 원이라고. 그리고 간평 쪽에서는 이제 조선 쪽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자기 걸 주겠죠. 그러면 가져오는 토지는 얘가 될 거야. 그리고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죠?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되죠. 근데 거기에 현금을 주고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어, 취득원가를 계산하죠. 그래서 일단 간평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3만원이 되니까 3만원만큼이 일단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돈을 얼마를 줬냐면 1만 5천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현금수수액, 현금지급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지급액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그게 이제 취득원가가될 거야. 그죠? 토지는 들어오겠고 그 토지의 가액은 4만 5천원으로 이제 기록하겠죠. 이 조선 쪽의 공정가치는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취득 원가는 일단, 45,000이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어, 간평에 장부가액이 빠져나가겠죠? 장부했던 금액이. 그리고 현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처분 손익이 되겠죠? 그래서, 처분 손익은 어떻게 어 기록이 되느냐. 처분 손익의 금액은, 저, 공정가치와, 그 다음에 장부가액의 차이가 되죠. 그래서, 그 5,000원 만큼이 처분 이익으로 되겠다. 그죠? 사업자 실질이 있을 땐 처분 손익이 기록이 되는데, 그 처분 손익은 내 장부에 있던 금액과 그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이만큼 처분 손익이 발생이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공정가치로 팔았다가 그걸 그 돈을 가지고 상대방 자산을 샀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공정가치로 파는 시점에 처분 손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제공한 쪽에서 만약에 어, 거기에 대한 처분 손익을 물어본다면 장부 가액과 공정가치 차이만큼을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어, 문제죠? 뭐 이, 이, 이 흐름을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 교환 쪽에서는, 어, 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어, 흐름을 잘못 놓치게 되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환 쪽에서는 잘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교환 쪽에서는 다른 거 그림 없이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림도 그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돼요. 사실은. 교환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만 음, 알고 있어도 돼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예. 자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어, 내용을 보니까 사용 중인 기계를 직례와 교환을 했다 그 다음에 교환 거래는 상업자 실질이 있대요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상업자 실질이 있는 점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그 다음에 교환된 기계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 자료와 같다 그 다음에 교환해서 인식할 이용자산 처분소닉. 여기서 물어본 게처분소얘이네 그죠. 그 다음에, 어, 기계의 공정가치는 제공한 기계의 공정가치보다 명확하지는, 명백하지는 않다. 즉, 취득한 게, 어, 제공한 것보다 명확하지 않다. 이 얘기는 이게 명확하다. 이런 얘기네. 그럼 얘는 볼 필요 없고요. 예. 자, 자료를 보니까 권우의 기계에 대한 자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직료의 기계에 대한 자료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권우쪽을본 거죠. 권우가. 넘긴 거니까. 그죠? 그래서, 건우에서 이쪽으로, 이걸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넘겼으니까, 직렬 쪽에서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어보는 건 건우 쪽에서 본 거니까, 건우 쪽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음. 그리고, 공정가치 쪽에서 어디가 더 명백하다 그랬냐면, 여기가 더 명백하다.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음. 자, 상업적 실질이 있고,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죠. 음. 그럼, 건우 쪽에서 이제 보면, 기계, 기계가 얼마냐면 8만원, 8만원 만큼, 어, 저기 봐, 취득 원가가 이제 기록이 됐겠죠? 어, 아, 장부가액이. 그래서, 건우 쪽에서 20만원의 취득 원가에서, 얼마냐면, 강가상각누계 12만원을 빼니까, 8만원의 장부가액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기계에 대한 공정가치는 11만 5천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년 쪽에서는 기계 13만 5천 원, 장부가액. 거기에 대한 공정가치는 13만원. 근데 이건 볼 필요 없다 그랬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어, 건우 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 드, 아, 나가는 건 일단 건우 기계가 나가겠고 직례 기계가 들어오겠죠 뭐 직례 기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니까 11만 5천이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건우 쪽에서 뭐가 음, 장부가 빠져 나가겠죠 음. 그리고 사업체 실질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건우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취득 원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처분 손익은 저 차이가 되겠죠. 11만 5천원과 8만원의 차이인 3만 5천원 처분이익이 될 거야.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그러니까 처분이익만 구하는 거는 여기만 찾으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걸 그린 이유는 보기 좋으라고 그죠. 그리고 이해되기 쉬우라고 이렇게 그러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문제 자체에서 뭘 찾으면 돼요. 그냥 공정가치와 장부가격만 찾으면 돼요. 제공한 것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이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어, 여기서 2001년에 사용하고 있던 지게차를 새로운 모델의 지게차로 교환을 했다 그 다음에 구지게차의 취득 원가는 4천만원 아, 그 다음에 아, 감가상각누계액은2500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는데 공정가치가 1700 이래요 그 다음에 판매한 회사의 기장치 2천0 0만원 인정을 했다 공정가치 2천0 0만원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그래서 차익만큼을 뭐냐면 돈을 지급을 받는 조건으로 어 이렇게 교환을 했대요. 그리고 그러한 이 교환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어떤 거냐? 그리고 인상이 보유하고 있던 지게차의 공정 가치는 어 공정 가치 평가는 감정 평가의 평가가 더 명백하다. 그래서 얘가 인상 쪽에서 제공한 게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음.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상업체 실질이 있을 때 일단 인상 쪽에서 차량 어, 장부가액은 15,000원이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17,000원 짜리였죠 그 다음에 어, 상대방하고 이제 교환을 할 거죠 이쪽에 이제 새로운 차량을 가지고 오고 이쪽에서 어, 차량을 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줬는데 어떻게 줬냐 인상에서 제공한 차량과 플러스 현금 3천만원 포함해서 준 거죠 어, 그래서 현금과 그 다음에 자기의 차량을 같이 준 거야 근데 상업적 실질이 있으니까 공정가치로 따져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새로운 차량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차량의 취득 원가는 요거. 이것과 이것에 합의되겠죠. 어, 그게 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얘네들은 등가교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꼭 항상. 가져오는 것과 주는 것은 등가교환이 되는 것 등가교환. 장부가액일 때는 장부가액으로 그냥 대체를 하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 사업자 실질이 없을 땐. 근데 사업자 실질이 있을 때는 항상 등가교환. 동일한 가치의 것과 동일한 가치의 것을 이렇게 교환을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항상 등가교환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 항상 같은 거야. 그럼 결국은 얘가 중, 이, 그 이, 새로운 차량, 여기에 공정가치는, 공정가치는 얼마짜리? 4,700짜리라는 얘기예요. 이 공정가치는. 그렇죠? 음. 등가교환이 이루어졌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일단, 나가는 거는 장부가액이 일단 빠져나가겠고요. 들어온 거는 이 새로운 기계 4,700짜리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4,700짜리의 취득 원가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당연히 공정가치 1,500만원과, 그 다음에 현금 3,000만원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럼 그 차이만큼 처분 손익이 나오겠죠. 그 처분 손익은 보니까 이두 개의 차이죠. 네. 1,500과 1,700.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를 한번 보자고요.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보죠. 그러면 장부가액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제공한 자자의 장부가액에다 현금 지급한 지급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가 고려해주면 취득 원가는 4,500이 될 거예요. 그래서 4,500 계산하면 여기서는 어차피 어, 현금 지급액과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장부가액 합계가 이 금액이 되는 거죠. 처분 소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상업자 실질이 있을 때와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상업자 실질이 없을 때, 상업자 실질이 있을 때 그렇죠? 취득 가이 다르죠. 처분 소익도 나오고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그죠?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판단했을 때가 이 경우고,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판단했을 때가 이 경우죠. 그래서, 두 개. 상업자 시칠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분 손익은 뭐냐면, 장부가액과,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되겠지. 그죠? 자, 이두 개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어,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첫 번째, 교환 거래가 사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인상의 장부상의 지게차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사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고. 그다음에 인상의 장부상의 신지게차의 취득 원가. 취득 원가는 여기 사업적 실질이 있을 때 취득 원가. 4,700이 되겠네. 일단 틀렸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사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인상이 300만 원의 유용 자산 처분 이익을 계산한다. 유용 자산 처분 이익 얼마죠? 200 이죠? 어, 이것도 틀렸다. 그쵸? 그 다음에 이 교환거래에 상업자 실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상은 200만 원의 유용자산 처분이익을 계산한다. 상업자 실질이 없을 때는 처분손익이 안 나오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겠네. 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환거래에 상업자 실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인상의 장부상의 신지계차의 취득원가는 4,500으로 인상한다. 그러면 상업자 실질이 없는 경우 4천 5백. 요걸 맞겠다그죠그 다음에 교환거의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상이 인식할 용역산 처분이익은 없다. 있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죠. 예, 이것도 틀렸네.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푸는 것보다 있을 때 취득원가. 일단 이거 찾기 쉽죠. 제공한 자산에 장부가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 없을 때. 그 다음에 있을 때는 제공한 자산에 공정가치, 거기다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냐면 현금, 수수액 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빨리 어, 풀기 위해서는 어, 취득원가를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취득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 공식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음. 저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장부도 그려보고 이쪽에 장부도 그려보고 그렇게 해서 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공식에 대입을 해 가지고 문제를 각각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풀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음. 자 그래서 13번 문제는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어, 대전이 사용 중인 어, 기계장치 A를 세종의 기계장치하고 교환을 했대요 그리고 공정가치 차익에 대해서 현금 20만원을 지급을 했다. 그 다음에 해당 교환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누가 공정가치가 명확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없네요, 일단. 자, 그러면, 내용을 보자고요. 일단, 사업자 실질이 있을 때, 대전의 입장을 먼저 보는 거예요, 대전. 음. 사업자 실질이 있을 때, 기계, 장부가액은 60, 60만원짜리고, 공정가치는 30만원짜리. 여기는 천 단위 다뺀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세종에서는 기계 장부가액 70만원 그 다음에 공정가치 50만원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전 입장에서 보면 제공한 자산에 공정가치에다가 플러스 현금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취득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취득원가는 두개얘 둘의 합이 취득원가가 될 거야 그럼 죠그 일단 장부가액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취득원가 500원짜리가 들어오겠지 뭐, 그렇죠? 장부가액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현금 2 0 0원은 같이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그 처분손익은 두개 차이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실질이 없는 아니, 아니 상업적 실질 없는 게 아니라 세종의 입장을 보게 세종 세종 입장 자 세종 쪽에서 보면 여기서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죠 여기도 마찬가지 세종 입장에서 보면 그럼 그게 럼그 이제 받은 건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플러스 현금 지급하게했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건데 현금을 받은 게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다음에 이게 등가교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죠그 결국은 나는 제공한 게 500원짜리의 공정가치를 제공했고 을그 다음에 기계 뭔가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현금까지 같이 들어온 거야. 그럼 그 뭔가에 대한 취득원가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서 200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현금 받은 금액은 빼는 거예요. 사실은 등가교환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 기계와 200원의 합계가 500원짜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장부가격 일단 빠져나가겠고, 그다음에 현금이 들어와요 여기서는. 그러면 그러면 결국 어, 얼마짜리가 들어온 거냐? 300원짜리가 들어온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하고 같은 금액이니까, 그죠 그렇게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손실은 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저쪽에서는 처분손익이 저걸 얘기라는 거고요. 장부가액과 공정관자차 그럼 이쪽에서는 처분손익이 당연히 장부가액과 공정관차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처분손실 200, 이쪽에서는 처분손실 300이 되겠네. 그렇죠? 음. 자, 이제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를 볼게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여기 이 세종 입장에서 먼저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장부가액으로 가는 거죠. 장부가액인데, 요 장부가액의 700, 7원의 금액과 그 다음에 이두 개의 합계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취득 원가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처분 손익가 없어질 테고, A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A는 500원이 되어야 되겠죠. 700원과 A 플러스 200원이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A는 500원. 자, 그러면 이제 대전 입장에서 보면, 제공한 자산의, 공, 아,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금. 그걸로 이걸 받은 거죠. 네. 그럼 결국 여기서는 800원짜리를 받은 거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처분 손익이 일단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개 합계인 800원이 취득 원가로 기록이 될 거야. 그죠? 자, 이게 상업자 실질이 있을 때, 없을 때, 각각의 입장. 네 가지 경우로 본 거죠. 사실은. 어, 대전 쪽에 상업자 실질이 있을 때, 없을 때. 그 다음에 세종 쪽에 상업자 실질이 있을 때, 없을 때.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상업체 실질이 있는 경우, 아, 없는 경우, 대전과, 그 다음에 세종 쪽을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상업체 실질이 있을 때 처음에 봤던 게. 그죠? 그래서 대전과, 그 다음에 세종 쪽을 이렇게 봤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음, 여기서 이제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일일이 처음에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필요 는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상업체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 대전이 인식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해요? 사업자 실질이 있을 때 일단 음, 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대전, 대전. 그러면 있을 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마이너스 뭐였죠? 현금 수액이 되겠죠? 예, 그걸로 일단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500원의 취득원가, 아 50만원. 음. 자, 여기서 일단 맞겠네요. 그 다음에 사업자 실질이 결화가 됐을 때,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네. 없을 때. 그리고 대전이 식칼 기장치 시수템 원가. 이거. 이거는 뭐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플러스 현금 지급액.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실질 존재하는 경우 있을 때, 음, 세 종이 식칼 기장치, 세 종. 그러면 얘는 이게 되겠네. 그죠? 이 300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마이너스 현금 받은 금액, 수취액이 되겠죠? 그래서 제공 자산의 공정 가치는 뭐예요? 그럼 결국. 요게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가 되겠지. 공정 가치. 이게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어, 30만원 맞겠네요. 그 다음에 상업체 실질이 없을 때, 세종이 인식할 기장치 A의 취득 원가. 상업체 실질이, 어, 결여된 경우에, 없을 때, 그리고 세종이 인식할 기계장치 세종의 기계장치 500원이 되겠네 아니 50만원 그럼 여기서는 70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장부가액 근데 그 장부가액은 뭐냐면 얘하고 얘로 이루어진 거니까 결국 700원은 현금 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빼줘야 되겠죠 A&M 치등원가는 자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 세전 아, 아, 저 대전과 그 다음에 세종은 모두 교환손익 인식하지 않는다 음. 없을 때는 당연히 없는 거죠 없을 때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 당연히 없는 건 장부가액으로 왔다 갔다 했다 어 왔다 갔다 했다고 보는 거니까 결국 내가 준 장부가액과 내가 받은 건 장부 내가 내가 준 장부가액과 똑같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가액과 어그 어, 내가 지급한 것과 그 다음에 받은 게 똑같으니까 결국 처분 손익이 없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보면 서울이 2001년 초에 기장치, 취동원가는 10만 원각가 상관 두개어 2만 원 그럼 8만 원짜리네. 다음과 같은 조건, 기형 니은 디귿으로 교환을 했대요. 그리고 처분 이익이 높은 순서. 그럼 처분 이익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사업자 실질이 있는 경우죠. 사업자 실질이 없을 땐 처분 이익이 안 나와. 처분 손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상업자 실질이 있는 경우를 가지고 크기를 비교해야 되겠네. 근데 처분 손익은 결국 뭐예요? 받은 것과 준 것의 차이잖아요. 그죠? 내가 준 거는 뭐 장부가액을 줬겠고, 받은 거는 뭔가 있겠지. 그러면 그게 취득, 어, 아, 그게 공정가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장부가액도 될수 있는데, 상업자 실질이 없을 때는 장부가액이니까 처분 손익이 안 나오고, 공정가치가 됐을 때는 그 공정가치와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이만큼이 처분 손익이 되니까 그거를 비교를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단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봐야 되겠는데네죠자 먼저 첫 번째 취득원가 10만원이고 강상누기 2만원니까 장부가액 8만원짜리란얘기예요첫 번째 경우에는 뭐냐면 공정가치가 얼마? 8만 5천원짜리예요그 다음에 건물과 교환을 했다. 그리고 교환시에 현금 15천원 지급했다. 단이거에는상업자 실질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상업자 실질이 있으니까 공정가치 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 서울이죠. 서울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냐면 서울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는 8만 5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돈을 얼마나 줬느냐, 그 의미가 없어요. 돈을 얼마나 주느냐, 그 다음 돈을 얼마나 받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항상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처분 손익이 나타나게 돼 있어. 죠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거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는 이만큼이에 그렇죠? 저게 처분수능이 될 거야. 그래서 공정가치와 장부가의 액 차이. 즉 여기서는 5천 원이 돼요. 자첫 번째 경우는 일단 5천 원 나왔네. 그렇죠? 자두 번째, 어, 이번에는 공정가치가 9만 원이래요. 그럼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상업자 실질이 있는지 일단 보자고. 9만 원이고 그 다음에 상업자 실질이 있는지 봤더니 존재를 한대.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봐야겠네. 9만원과 8만원, 만원. 그럼 일단 얘가 높네요. 세 번째 경우, 공정가치가 9만원인데요. 자, 상업자 실질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고요.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나오네. 그럼 결국 여기서는 처분손익이 0이란 얘기야 그러면 순위는 1, 2, 3이 되겠네. 그래서, 음.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고, 어, 내용만 알면 금방 풀수 있는 그런 문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1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대안, 아, 대안은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세종이 가지고 있는 차량 운반과 교환을 했대요. 그 다음에 정보는 다한것 같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상업체 실실이 있는 거래래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대안의 기계장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 그러면 제공 한쪽이 더 명백하다. 이런 쪽이네. 여기서 대안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세종은 대안에게 공정가치의 차익인 5천 원을 지급을 했대요. 상업체 실실이 있는 거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5 0원을 세종이 이쪽으로 줬다는 얘기네 그죠 음. 그럼 이쪽에서 받은 거고 이쪽은준 거죠 음. 자 그럼 일단 장부가액을 보자고요 음,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개뺀 장부가액 2만원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만원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업자실지 있을 때 일단 대안에서 기계는 장부가액이 2만원 공정가치는 3만원짜리야 그 다음에 세종과 이제 교환을 했죠 세종에서 이제 기계를 어 받고 내꺼 기계를 준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일단 공정가치 3만원짜리가 제공이 됐어.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죠? 세종의 기계와 5천원을 받은 거야. 그죠?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등가교환이 되려면, 등가교환이 되려면 어떻게 되야 돼요? 이 기계는. 결국 2만 5천원짜리가 돼야 되겠지. 그죠? 자, 이것과 이거는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결국.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어, 장부가액이 일단 빠져나갔겠고요. 그 다음에 저에 들어왔죠. 어, 현금 5 0 0 0 원과. 그리고 처분 손익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익인 만 원이 처분이익이 계산이 될 거야. 그리고 기계의 취득 원가는 2 5 0 0 0 원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계속 봐왔던 내용이에요. 예.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현금을 지급한 게 있다면 더하고, 현금을 받았다면 빼라. 그죠? 자, 이쪽에서 이제 세종 입장에서 이제 보면,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밑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거래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대한, 세종, 두 내용이 다 같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세종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세종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이렇게 진짜 줬는데, 여기서도 이제 상업세 실질이 있을 때, 그러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가겠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2만 5천 원과, 그 다음에 현금. 그걸 통해서 저쪽에서 받은 거죠 그러면 받은 자산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장부가액이 빠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금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취득 원가는 적 금액이 되겠죠 이거 두개 합계 금액인 예 그래서 여기는 3만 원이 기록이 될 거야 됐죠 음자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도 처분 손실이 5천 원이 이제 계산이 되겠네 그죠 음. 그래서 대한과 세종의 두 입장을 이제 본 거예요. 여기서 거기다 회계 처리 내용까지 같이 봤죠. 회계 처리, 사실 여기서는 회계 처리까지 일일이 할 필요 없어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처분이익은 어떻게 구한다그랬죠 처분소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장부가액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 수수액, 뭐 지급액이 있다면 플러스, 받은 게 있다면 마이너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바로 금액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번째 대안은 이 구한거래 관련해서 처분이익 5천원 인식해야 된다 일단 대안의 처분이익을 구하려면 회계처리 할 필요 없죠 대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를 일단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일단 처분이익은 만원이에요 일단 틀렸네 그죠그 음. 다음 두번째 새로 취득한 차량공방고의 취득원가는 3만원이다 대안이 새로 취득한 거 어디 있냐 여기 있네 그렇죠? 어, 취득원가는 얼마야 지금 2만 5천원이 되겠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옳은 거 찾아 그랬으니까 이거 둘다 틀렸어요 일단 틀렸고 틀렸어요 그 다음에 세종이 교환거래에 관련해서 유용자산 처분이익 5천원 인식한다 세종을 볼까요 음. 처분손실 5천원이죠 네, 여기서도 틀렸다 그죠그 다음에 세종이 새로 취득한 기계자치의 취득원가 얼마냐 아, 3만원이 되겠네 그죠? 이걸 맞았네요 네. 그 다음에 어, 대안과 세종 모두 유용자산 처분손익 인식하지 않는다 아니죠 어, 처분이익 이쪽에서는 나오고 이쪽에서는 어디냐 처분손실 나오겠죠 음. 이때는 이제 각각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야 돼요 뭐 이거를 일일이 다 처음부터 회계리를다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할 때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누구? 대안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물어봤으니까 대안의 장부가입과 공정가치 찾아서 계산해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대안이 취득한 차량공간의 취득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현금지급액 마이너스 현금수치액 현금, 어, 그걸로 일단 계산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종 쪽에서 이런 거는 유인산 차분히 그러면 세종의 장부가액과 세종의 공정가치 찾아가지고 계산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세종이 취득한 거 계정치 취득원가 세종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현금 지급액 마이너스 현금 수취액 그죠 어. 이걸 뭐 당연히 틀렸고 그죠 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십칠 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영이 2010년도 1월 1일 구형 기계장치와 교환한 조건으로 신형 기계장치를 취득했대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교환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업체 실질이 있는 경우 A, 그 다음에 상업체 실질이, 어, 상업자 실질이 없는 경우 A, 그 다음에 상업체 실질이 있는 경우 B로 구분해, 서 취득 원가를 한번 계산해봐라. 자, 그리고 자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단, 교환 시 지급한 현금은 2 0 0 0원이에요그 다음에 신형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구형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어? 어 보니까 한영형이 지금 구형을 주고 신형을 받은 거야. 근데 공정가치가 구형보다 신형이 더 명백하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백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결국. 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시가 된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어, 구형기계장치, 그 다음에 신형기계장치인데 요말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말 때문에 이제 없는 경우하고 있는데 있는 경우를 찾는 건데 저 말이 있기 때문에 취득 원가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제공한 자세의 공정가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여기 공정가치는 없는 걸로 보고 하세요 이거 무시해야 돼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하면 계산이 안 돼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상업자 실질이 있을 때 일단 한영 쪽에서는 공정 가치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천원 짜리를 장부가액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자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기계 장치가 있는데 공정 가치가 7천짜리. 요거는 믿을 수 있는 정보다. 이런 얘기지.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현금 2천원을 한영 쪽에서 같이 주면서 자산을 주고 새로운 기계를 가져온 거야. 그죠? 근데 그 새로운 기계는 얼마짜리 7천원짜리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기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 플러스 현금 지급액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취득원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결국 등가교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결국은 내가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네. 그렇죠. 자, 이거면 이기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일단 빠져나가겠죠. 회계처리한다면. 그리고 얘네들은 등가교환이 돼야 돼요. 그 등가교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7천원이 된다는 얘기야. 결국 7천원짜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내가 내 기계를 주고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2,000원 얹혀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부가액 6,000원짜리가 일단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현금도 빠져나가겠지 그렇죠? 현금이 2,000원 만큼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저 7,000원짜리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처분손익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의 차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일단 여기 얼마예요 여기가 8,000원 여기가 7,000원 그러면 여기가 천 원이 더모자르네 그럼 천 원만큼 처분이 이이 쪽에 생기겠네요. 그죠? 뭐, 회계체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천 원이 결국에는 이두 개의 차이란 얘기야, 결과적으로. 그죠? 아, 이거 처분 손실이구나. 아, 여기가 8천 원이니까. 예, 처분 손실이 되겠네. 그죠? 처분 손실이 천 원이 계산이 되는데, 결국은, 그럼 공정가치는 얼마란 얘기예요? 저거는 5천 원짜리란 얘기야. 저거는, 이게 5천 원짜리예요. 여러분들 이제 자료에서 보면, 기, 구형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5,000원 이렇게 돼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교환시, 아, 어, 현금 지급했고, 신형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구형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고 가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5,000원짜리 공정가치인데, 근데 그거를 없는 걸로 치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금액을 찾아줘야 돼. 사실은. 음, 그래서, 어, 일단은, 음, 사업자 실질이 있는 경우는 이제 봤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 실질이 없는 경우를 이제 보자고요. 어, 사업자 실질이 없을 때는 이제 뭘로 갈까요? 저, 사업자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가겠죠. 그리고, 아, 여기서는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플러스 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 어, 수수액은 제공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주면 안돼요 어. 그래서 상업체 실질이 있을 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 수액이 수 있는데 이거는 얘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제공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그죠그 다음에 상업체 실질이 없을 때는 당연히 어디가 명백하다 그런 얘기 필요 없죠 왜냐면 장부에 계산된 금액을 여기다 쓰는 거니까 이때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장부에는 다 기록이 돼 있겠지. 장부가액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재고원자산의 장부가액에다 현금 수수액을 플러스 말세해 주면 취득원가가 된다. 그래서 결국 취득원가는 이쪽에서는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천원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사업체 실질이 없을 때는 일단 장부가액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18,000원 마이너스 12,000원 이게 일단 장부가액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현금 지급액이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 금액을 더해주면 8천원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b는 어 저기 봐. 없냐? b가 어 있는 경우나 구 있는 경우에 b, 그다음에 없는 경우에 a 이렇게 되겠네요. 음.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 삼수시 치지 있을 때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 수수액. 그거는 제공 받은 자산의 공정 가치와 같다.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안 돼요. 음. 그다음에 사무실 시지 없을 때는 당연히 장부 가액으로 하는 거. 고 자,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간평이 보유 중인 유용자산을 대안의 유용자산과 교환하면서 공정가치 차익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지급을 했다. 근데 교환인 현재 보유 중인 유용자산의 취득 원가는 210만 원이고 감카산각 누계액은 50만 원이거는 장부가액을 일단 알수 있겠네.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170이래요. 자, 그랬을 때 물어보는 게 뭐냐. 취득 원가하고 그 다음에 처분손익. 일단 취득원가는 어떻게 가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 수수액. 그다음에 처분 손익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액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그죠? 일단 장부 가액은 160짜리네요. 그죠? 그다음에 현금 30만 원 지급했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사업체 실시 있을 때 일단 간평 쪽에서 보면 장부 가액 160 그다음에 공정가치 170짜리에요. 그리고 새로운 기계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뭐냐. 현금을 같이 줬으니까 30만원. 새로운 기계를 가져올 때그 새로운 기계는 200만원짜리가 되겠네. 그죠? 170 플러스 30이니까. 그러면 일단 간평쪽에서는 160만원짜리 장부가액이 빠져나가겠고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음. 현금, 아,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현금이 30만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취득원가 200만원짜리가 기록이 될 거야. 그죠? 그리고 처분 손익은 저두 개의 차이. 어,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제공원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현금. 그게 취득원가. 일단 그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160과 170 계산해서 10만원 찾으면 돼요. 그죠? 음. 문제 자체는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음. 자,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부터는 이제 뭐냐면, 정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에요.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 관련된 내용들은, 어 뭐, 보조금을 받았을 때 회계처리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어, 이연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고, 그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나와요. 그죠? 그 내용에 대한 그 문제풀이의 틀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야 된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음. 자, 그래서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정부의 정 전략 산업 육성 지침에 따라서 기계 장치 구입 자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뭐 이딴 건 읽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어, 정부 보조금 2천만 200, 원 받았다. 여기엔 중요한 거죠 일단. 그 다음에 1월 1일 날취득은 언제 했냐면 이거 여기에요. 음, 1월 1일. 그 다음에 취득 원가 1억짜리를 구입을 했대요. 그 중에서 2천만 원 받았다는 얘기네그 다음에 이제 상한 의무가 없대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 기계 장치 구입 당시에 출체했고그 다음에 잔존 가치 없고 이, 이거는 이제 장부 어,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세 가지는 그래서 잔존가치 없고, 냉융수 10년, 그다음에 정액법 이런 건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걔를 2010, 아, 2005년도 1 2월 30일에 처분했다. 어, 처분했네. 언제 이때, 그렇죠? 그럼 일단 취득은 1년도에 했고 처분은 5년도에 했어요. 그럼 1, 2, 3, 4, 5, 5년간 사용하고 처분했네. 그죠? 그거를 이제 봐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체크가 잘안 되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어. 뭐 5년짜리를 4년으로 계산해 버리든가 그렇게 되면 다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문제 크기가 크면 꼭 체크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를 딱딱 뽑아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일단 취득은 어, 1년도에 했고 5년도에 끝나서 5년도 말에 이제 판 거예요 그러면 일단 1년도부터 이제 보자고요. 자 처음에 1월 1일 날 취득을 1억원짜리를 취득했고요 그러면 1년에 대한 감가상합비는 여기서 잔존 가치 없이 1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만원이 어, 되겠네. 그렇죠. 1000만원만큼 감가상각이 되는데 그게 5년까지 지속이 됐다면 당연히 5년 동안 했겠죠. 어, 그러면 5년에 대한 감가상각이5천만원이 기록이 됐을 테고 장부가액은 당연히 5천만원이 되겠지.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저 취득가액 1억원은 뭐예요? 정부보조금까지 합한 금액 즉 전체 취득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저 취득 원가를 가지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그게 뭐였죠? 이연수익법이었어 그렇죠. 음. 그래서, 이현수익법은 전체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게 이현수익법이라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장부가액이 쭉 움직이면, 이현수익법에 따른 장부가액이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리고 처분을 3,500에 한다면, 처분 손실이 1,500에 나오겠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어, 장부, 어, 저기 봐, 그, 이현수익법이 아닌 원가차감법을할 때, 원가차감법에서는 장부보조금 받은 금액을 빼버리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면 원가차감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실지급액이 8천만 원인데, 그럼 8천만 원에 대해서 어 감가상각을 한다면 처음엔 당연히 10년 동안 하게 되면 8 0 0만 원이 되겠지. 자, 그걸로 5년 동안 하게 되면 당연히 4천만 원이 음어 감가. 저기 봐. 그 5년 뒤에 장부가액은 4천만 원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분가액이 3천 5백이면 처분손실은 5 0 원이 되겠. 5천 아, 5백만 원이 되겠죠. 천 단위를 빼버리니까 자꾸 헷갈리네. <웃음>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원가차감법으로 이제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현수익법과 원가차감법 이렇게 해서 처분손익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장부가액이 다른 상황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현수익법, 그 다음에 원가차감법다 모두 호용이 되죠. 그 다음에 장부가액은 언제? 처분시점의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여기는 5천만 원, 여기는 4천만 원이 될 거야. 그러면 처분손익은 한쪽에서는 1,500 손실이고 한쪽에서는 500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처분되는 당시에 단기손익. 이연수익법에서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연수익법은 처분손익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연수익. 그정부보조금 잔액 있죠. 그거 어떻게 하죠? 수익으로 계산을 하죠. 근데 원가차감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속 줄여주면서 정부보조금이 없어졌으니까 그죠. 원가차감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처분되는 시점에는 처분손익 둘다 똑같아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처분손익이야. 단기손익은 그죠. 그래서. 이연수익법을 쓰나, 원가차가법을 쓰나, 단계손익은 항상 똑같아야 돼. 그러려면, 이연수익법에서 보조금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반대로 이제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어, 천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처분 손실 천오백, 그 다음에, 어, 보조금 수익 천만원. 그게 상계가 돼서, 결국, 어, 단계손익은 마이너스 오백이 되는거에요. 여기서는, 어, 그냥 처분 손익이 마이너스 오백이 되는거죠. 이렇게. 그쵸? 그렇게 해서, 보조금 수익이 이 정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역으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냥. 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은 재무상태표의 이연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정부의, 아,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이연 수익법을 허용하, 허용하고 있지 않다. 틀렸죠? 둘다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 이연수익법을 적용하면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유용자산의 순장부금액이 9천만원이고 원값차감법을 적용했을 때는 때의 7200보다 큰 금액이 된다. 그러면 1년도 12월 31일 장부가액을 찾아보면 되겠네. 그죠? 저걸 가져가보면 1년도 12월 31일 장부가액 첫번째 이연수익법을 했을 때는 얼마예요 저게 9천이 되겠죠? 1 천만원 빼고 나니까. 이제 두번째 어 뭐야. 원가 차감법을 하게 되면 800만 원을 빼고 나니까 7,200이 될 거야. 그죠 이게 맞는 얘기네. 그죠 7,200과 9,000만 원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연 수익법과 원가 차감법 모두 1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에 정부 보조금 수익은 200만 원이 된다. 이연 수익법에서는 보조금 수익 인식을 하지만 원가 차감법은 인식하지 않고 안고 감가상각비를 줄여주죠. 예.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연 수익법을 적용하면 5년도에 포괄손익계산상 용산 처분이익이 500만 원이 단기손익에 반영이 되지만 원가차가법을 적용하면 처분손실 500만 원이 단기손익에 반영이 된다. 여기 처분이익과 처분손실다 다르죠. 여기서는 처분손실 1500, 여기서는 500 이렇게 되어 있또뭐 틀렸네. 그다음에 동거래와 관련돼서 뭐 부채가 보고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전체 내용 가지고 보는 건데. 아, 어, 이연수익법과그 다음에 그 원가차감법 어쨌든 간에 원가차감법은 원가차감하고 그걸로 계산하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이연수익법은 정부 보조금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면 되는데 단 정부 보조금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냐 수익으로 계속 대체가 된다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 보조금의 잔액은 이연수익법을 하나 그 다음에 원가차감법을 하나 잔액은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잔액 남아있는 건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정부보조금이 없어지는지 그게 달라지는 거죠. 원가차감법에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역할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연수익법에서는 수익으로 계산이 되고 아시겠죠. 자 이제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ABC는 방위산업업체로 1년도 6월 30일, 일단 6월 30일이래. 뭐 1월 1일 아니면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어, 그 다음에 50만원 취득했고 오, 어, 정부 보조금 5만원 받았대요 그 다음에 물어보기를 우리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물음표 앞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첫 번째 이제 물음표 앞을 보니까 유형 자산 처분손익 물어봤어요 그러면 처분손익은 처분 됐을 때 받은 것 중고 차이겠죠 뭐. 장부가액과 그 다음에 처분 대가 자 그리고 어 1년 이상 어 사용을 한다면 정부에 상환할 의무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 10년이고 잔존가치 없대요. 음. 그 다음에 정액법이래요. 일단 일단 요거꼭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3년 후동기계를 30만원에 처분 처분 대가 일단 나왔죠. 30만원 음. 그리고 처분손익 물어봤어요.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단 처음에 취득했고 6월 30일날 그 다음에 3년간 쓰고 그거를 팔았어요 50만원에 일단 취득을 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10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5만원씩 상각이 됐겠네 그렇죠? 그러면 3년 동안 썼다면 그 35만원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겠죠 장부가액을 저게 이제 이현수 기법이죠 전체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 자 그러면 처분 손익이 얼마냐? 30만원에 팔았으니까 손실 5만원이 기록이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실지급액, 즉 원가차감법을 쓴다면 1년에 감가상각비는 4만5천원이니까 3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면 장부가액은 결국 31만5천원이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선 처분 손실 어, 1만5천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어떤 방법 을쓰냐 원가차감법을 쓴대요. 그냥 원가차감법을 쓰니까 요게 되겠네 그렇죠? 음. 아까 우리가 2연수익법은 같이 해본 거예요 일단 음, 여기서 답은 원가차감법이니까 15,000원이 될 거야 됐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네. 자 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1년도 1월 1일 기장치를 5천만원에 취득을 했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만원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되죠 음. 것들은 감가상각 관련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연수학회법이래요 항상 정액법으로 나운다가또연수학회법이 나왔네 어.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900만원 보조 받았대 보조금 900만원 받았어요 물어본게 처분손익물로 봤어요 일단 그 다음에 그거를 언제 요때 팔았대 1 천만원에 처분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할 사항은 이런 것들이네 그러면 1년도에 샀다가 3년도에 팔았죠 3년 있다 팔았네 그 그렇죠. 다음에 감가상각은 연수학회법이래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게 돼있대.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볼까요? 뭐, 어, 항상 계산하는 방식은 비슷하니까, 그죠? 1년부터 3년까지 감가상각을 일단 해볼까요?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여기서 원가, 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거죠. 어, 어 원가차감법을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취득한 게 얼마냐면, 5천만 원에 취득했고 정부 보조금 얼마 받으면 900만 원 받았어요. 그 빼고 나면 4,100이 되겠지. 그죠그 4,100을 연수학회법에 따라서 3년 동안 상각을 하게 되면 결국 요금액이 나올 거야. 그죠? 그러면 죠그 장부가액은 고금액을 뺀 나머지 즉 어, 음, 1,220만 원이 되겠죠. 음, 이게 장부가액이 될 테고 그리고 처분은 1,000만 원했으니까 처분 손실 220만 원이 나오겠네. 그쵸? 어,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음. 저게 이제 원가차감법이 될 거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내용이니까 그죠. 음, 22번부터는 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예. 일단 21번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22번 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